모르오셨구만 네. 아유. 근데 아버님은 안 오셨나? 아, 아버지 주차하고 바로 오실 거예요. 아그래 예. 예. 예. 아, 그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버지 왜 이제 오세요. 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편 피곤하다. 오늘 일찍 자자. 아, 자자, 자자. 아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아유, 아유, 아유. 지금 남해 가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집 안방 갔네. <웃음> 정신 차려요. 네. 아유. 아유. 야, 우리 현민이 말이에요. 침대를 사줘야 되는데. 네, 예, 침대가 뭐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저희 집 카달로그를 딱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 그거를 딱 보시면은. 네. 우리 가게 침대는 네모다. 아. 아 우리 가게 침대는 수컷이다. 그럴까? 아, 우리 가게 침대는 임신 중이다. 알쏭달한 정답 보시죠. 우리 가게 침대는 주사온 거. 오! 주사온 거다! 오. 야! 저이몇 개나 나올까? 확인해볼까요? 장난 아지시게 별. 별! 어, 어, 별이, 별이. 아, 어, 몇 개, 몇 개? 하나! 하나. 둘셋넷 셋, 넷, 다섯 개! 개! 우리 집의 침대는 거리 무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아, 개. 아니 아, 아,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제발. 긴장 좀 하자! 하자. 아, 우 내가 근데 배가 좀 아프네. 음. 화장실 갈 테니까 좀 침대 좀 봐요. 예, 예, 오케이. 예. 민아이 예, 예. 예. 뭐 침대 마음에 드냐? 아니 쿠션 좋은 거 같은데 한번 뛰어볼까? 뛰어봐, 뛰어봐. 와, 좋다. 어, 리류 올라오. 우와, 좋다, 좋다. 야, 재밌는 식 아, 이선람 아침 때에서 이렇게 두리팀은 어떻게? 아, 우리 둘 뺏겼으니까 둘이 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뛰시면 되죠. <웃음> 이 침대는 더블 침대니까. 아, 아, 아 맞아 맞다. 네. 네. 네. 아, 근데 소방관이요. 네. 가구점에 웬일이에요? 네. 아, 소방점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은 누구시죠? 네. 제가 사장입니다 네. 아, 그러세요? <웃음> 네. 소화기 체크해야 는데 아, 아, 소화기, 소화기 소... 여기 있습니다. 아, 어, 어, 저기 있네. 어, 소화기는 여기, 소화기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생방송 비디오의 조영민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이재영씨의 신혼집을 공개합니다 신대여러 안녕하세요 네. 아니 신혼이신데 왜 혼자 뒹굴고 있어? 혼자 뒹굴 수 밖에 없죠 만누는 도망갔으니까 도망 이거 소방종업 나때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소방관 맞아? 소방관 확신부 다 신문증 줘봐요 사진 람 밖에 없는데 이거 사진이라도 줘봐 여기 이거 돈사진 아니야 이거? 이 소녀는 40년 후에 고릴라 중대로 개혁이를 평정합니다. 멋지란다,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잘한다. 아이, 아, 아뭘 잘해요? 정신 차려요, 제발. 긴장 좀 하자. 아 고래기다리셨죠? 아휴 그냥 휴지가 없어가지고 신문지로 좀해결하려 거냐고. 사람 <웃음> 누가 요즘 신문지를 써? 신문지 쓰라고 말했다니까. 아, 누가 말했는데? 아 진짜 아버지 는말르셨지 신문을 비벼라 비비지면 비스듬도 부드러워진다 그걸로 닦아라. <웃음> 아버님이 말씀하셨네? 그렇 말씀하셨네. 야, 야 부드럽겠네. 그. 근데 그 신문은 그 선택 초이스 오셨나요? 아, 침대, 어. 침대, 침대는 침대. 이거를 살라고. 어, 요게어 네. 싱글 사이즈구만. 싱글... 이게 사이즈. 네? 싱글 사이즈. 무슨 사이즈? 싱글 사이즈 싱글 사이즈 싱글 사이즈 이즈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싱글 사이즈 싱글 사이즈 싱글 짬뽕. 아, 15초 아, 야. 아깝다. 뭐하는 거야 지금? 아까도 그렇지. 근데 당신 누군데 여기 와있어? 아저소방점검나였는데요 이거 제가 가져가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음, 네, 네, 네! 생방송 t 변원의 문설입니다. 여기는 은행나무 침대의 구솥장 시안 나무 침대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미단공주는 7분이나 기다려왔어! 그 얼굴로 어따 들이대느냐! 미단공주! 미단공주! 자! 자 연지가 왜이 모양이야! 아, 아 지금 뭐하는거예요 가구점에서 아예 가구점 맞아? 아딴데 가서 사안 산다. 안사 정석지 딴 데가 봐야 똑같아 나는 응. 자신 있는게 내 얼굴을 딱에 걸고 장사로 잡는 거 아, 아. 아. 이거 어렸을때 사진 같은데? 네. 이 소녀는 50년 후에 앙들긴 흉내로 갱개를 청정합니다 어 침대 섹시야고 뭐. <웃음> 어머 얘들 얼굴 지질이야 잠깐! 이거를 통해서 들은거 같애 라돌라라도 어! 퀴안!